안녕하세요 쭈노입니다 오늘은 이어폰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소니캐스트의 디락 마크2 입니다 네, 우선 겉에 패키징을 보시면 뭐 보통 흔히 이어폰 패키징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전격 출력 주파수 대역, 임피던스, 그의 여러 가지 제조사, 뭐 공급원, AS, 그리고 여기 사양에 대해서 뒤에 써있고요 네, 이 디락 마크2 제품이 어, 디락 마크2랑 디락 플러스 마크2 제품이 있는데, 아웃도어 용으로 쓸 때는 어, 예, 디락 마크2 제품이 더 좋다고 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AKG의 헤드폰을 듣고 다녔는데요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귀에 땀이 차고 해가지고 이 원모어의 피스톤 제품을 이제 해서 음악을 들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음질 적으을좀 아쉽다 보니까 이번에 소니캐스트의 디락바크2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패키징을 뜯어보면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제품이 비닐안에 들어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실리콘 팁이라고 하는 네, 이게 두 쌍이 있습니다 네, 제품이 비닐 열어보면 TV 이렇게, TV 꽂아져 있고요 여기, 통화 버튼과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이거 좀 풀어볼게요. 이 줄을 보시면은, 여기 줄이 부분 윗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밑 부분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어, 독특하네요. 네, 여기 플러그 부분을 보면 4극으로 되어 있어서 통화도 가능하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할 때 사은품으로 이렇게 파우치랑. 이제 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찌게를 줬는데 터치 노이즈 발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이 파우치를 보시면은 한쪽에는 그냥 돼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그물망처리가돼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어폰 팁을 이부분 이쪽에 넣던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던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부분에 이렇게 SF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made in c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는 떼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위에 유니볼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양쪽에 SF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제거해 보면 이렇게 몰망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드라이버는 소니 캐스트에서 개발한 SF 드라이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그럼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음악을 청취해봤는데요. 어, 힙합이라든지 가요라든지 그리고 발라드, 그리고 영화, ost 음악 같은 거는 들어봤습니다. 어, 일단 전체적으로 해상력은 네, 좋은 편이고요. 특히 뭐 피아노라든지 현악기라든지 보컬 이런 부분이 어, 굉장히 듣기 좋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아닌데 조금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저음 부분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헤드폰으로 이제 들었던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폰 같은 기존에 썼던 AKG 휴대폰에서는 이제 저음이 굉장히 탄탄한 게잘 들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냥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요 어,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할인을 해서 29,800원에 이렇게 파우치랑 이렇게 집게까지 이렇게 전체 다 해서 29,8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굉장히 가성비는 뛰어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에이징을 하진 않아서 음질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굉장히 잘산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언박싱은 소니캐스트의 디락 마크2 였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